어,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,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? 네,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이구야! 그 시간이 와버렸군요. 등급표 2023년 1월! 아하. 1월 버전이 되겠습니다 메타에 상당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들을 잘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등급표이 언제나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자 오늘 트리플S 시작하도록 할게요 트리플S 첫 번째 연옥 멜리오다스 입니다 뭐 일말을 지금 1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1위 2위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첫번째 소개할 정도인 것 같아요 네. 픽률에서 특히나 요즘 제가 pvp를 돌려보면 얼티밋 형님은 없을 때도 있어요 마신대일 경우 얼티밋이 없으니까 근데 얼티밋 대에는 연맬이 들어가요 얼티밋이랑 연맬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팬심은 조금 제쳐두고 연맬을 첫번째로 소개해 올립니다 현재 최강의 영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트리플 레스그 두번째 u 티 t i m a t e e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형님이뭐 어디 갔냐 그건 아닙니다 두번째 소개 드렸다 뿐이지 2위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형님도범용성이또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 하거나 써도 좋은 그런 강점이 있고 그냥 센 형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리플 레스는딱이두 사람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리플 레스라는 자체만으로 기존의 영웅들과는 약간 오. 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w s 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W s 첫 번째, 페스타입니다 아, 일마가 조금 뒤로 조금 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다가 연멜이 나오면서 W s 첫 번째로 소개해야 될 만한 연멜 버프를 좀 심하게 받은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안 그래도 맛있는데 그래도 좋았었는데 연멜이 들어오면서 최강의 덱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자, W s 두 번째, 비델리입니다 범용성 정말 좋죠 그러니까 연멜이랑 같이 쓰기도 하고 얼티밋 형이랑 같이 쓰기도 하고, 그렇게 셋이서 같이 쓰기도 하고, 그저 빛입니다. 예. 야, 그러고 보니까 그세 명이 서 있는 덱은 마치 애니에서 그뒤의 장면이랑 참잘 어울린다. 그죠? 피트성이 엘리랑 힘 돌아온 멜리랑 얼티밋이랑. 참이 게임이 고증이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고증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. 자, 블 s 세 번째 페이엔입니다. 여전히 좋습니다. 이것 마찬가지. 페이엔, 얼티밋, 연멜.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, 그죠? 자, 뭐 자세 잡았을 때 주피 40%? 퍼 오, 그것 때문에 날아가지 않아요 그 상관없이 그냥 좋습니다 WS 네번째 찬드라입니다 강력한 도발로이자 마신덱기 떡상하자 더 날개를 펼친 형님이십니다 WS 다섯번째 오젤드입니다 마신덱기 뜨자 더 위로 치고 올라온 친구입니다 일마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느낌이 안들것 같으면서도 진짜 대단한 멤버예요 특히 전체 감정 이게 진짜 마신덱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, 물론, 개성도 좋고. w s 여섯 번째, 패스멀린입니다이 누나가 살짝 날아갈 뻔 했어요, 솔직히. 이 누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, 너무 센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. 근데 이 누나를 보좌해주는 친구 한명 나왔죠? 선물로 들고 나타난 유명한 친구. 이제 무명이라고 못 부르겠어. 제가 PVP에서 한분 만난 적이 있는데, 패멀 누나가 생철에다가 근타르가 들어있는 거야. 거기다가 무명이랑 같이 쓴 거지. 안 죽어, 진짜. 나, 와, 어, 어떻게 죽이지, 뭐지? 약간 장난 아니었어요. 자 더블레스 다음 번째 라인하르트입니다. 여전히 좋은 인간덱. 더블레스 다음 번암멜입니다 아, 살짝 S로 내려갈 뻔했으나 그래도 PvE에서 워낙 잘 활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블레스에 도봤습니다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. 자 더블레스 연반입니다. 그 친구도 이제 S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. 인간덱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인간덱을 능가할 만큼 지금 불명덱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 인간덱에서 라인하르트 얼티밋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. 브레스 그다음 해서입니다 최강의 서포터로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할고 최강의 서포터로서 넣었고요 자 마찬가지 코서 최강의 서포터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공불대기 해친 멤버 어 최근에 연멜이랑 코서 같이 쓴 거를 보셨을 텐데 뭐 한때는 할고가 너무 좋아서 코서는 그냥 좀 떡락한 느낌 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할고 쓰지 니를왜 네 쓰냐 이랬는데 볼수록 코서가 진짜 이게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된 캐릭터냐 이게? 이 게임 초창기에 나왔으니까 거의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놀라운 캐릭터입니다 진짜 볼수록 놀라운 자석이에요 더블줘스야 마땅합니다. 자 다음 더블스 해머 루나입니다 뭐 시즌얼 영웅인데 아뭐 내가 막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지 종족 불량대기 써도 무섭고 연매 공불대기 써도 좋고 얼티밋형이랑 써도 좋고. 와. 자 이제 S로 내려갑니다 S 그첫 번째 이제는 무명이라 불리우면 서러운 사나이 유명한 그 친구 무명입니다 인마가 성물이 나와 가지고 개떡상을 한 거죠 그죠? 종족불명의 어떤 시든카드가 돼버려 가지고 이 친구를 쓰면 종족불명이 전부 다 떡상했어요 이 친구 성물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? 예, 바로 필로 A로 떨어질 수 있을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무명이 나타나면서 S에 넣었습니다 뭐 사실 마가 활약하는 걸 보면 더블에스 줄만도 하거든요. 그러나 필로 말고도 종족 불명대에서 필로처럼 활약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. 잘 활약할 땐는 더블에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. 자, 에키드나입니다 이런 친구도 더블에스 줄만한 그런 친구인데 그렇다고 종족 불명대기 막 성행해가지고 핑률이 엄청 좋고 자주 보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. 근데 얘들 제대로 쓰면 더블에스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자, 다음, 나오후미입니다. 이 자석도 지금 대난투에서 제가 떡상한 덱을 한번 지난번에 구보스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혀를 내둘렀죠. 참 좋습니다. 네. 징글징글한 탱커인데 뒤로 갈수록 지가 다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, 마모루입니다. 예, S까지 내려왔네요. 사실 더에 s 저도 어, 괜찮을 만도 한데요 핑률로 봤을 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. 이제 거의 좀 많이 안 보이고요. 그래도 여전히 세긴 한데 요즘 입맛 거 1인기 정도는 개나 소나 좀 뽑아요. 이해가 예. 잘못한 건 없어. 근데 입맛만큼 딜 하는 애들이 그냥 약간 널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이제 감염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전히 좋긴 합니다. 자 다음 에밀리아입니다. 최강의 빈결러이자 종족 불명이라서 또 불명대기도 채용되고. 그렇습니다. 자 다음 원초 큐자크입니다. 마신덱이 떡상하면서 서브에서 좀 쓰일 수가 있겠죠. 내가 옷을 좀 이렇게 입힌 거는 어차피 못생겼으니까 아 미안하다 큐자크가 너 미워하는 건 아니고 이 봐봐 이게 <웃음> 이게 어? 자 다음 원초 찬드라 우리 찬드라님도 마신덱에서 괜찮은 또 서브 영웅이라 가지고 차라리 너무 무섭게 생기셔서 이렇게 좀 귀엽게라도 제가 입혀봤습니다. 골프하는 어떤 사장님 컨셉으로 날개를 숨기질 못하네 자 다음 S 마가리브 좋죠. 자 다음 프레임입니다. 어 좋은 딜러죠. 다음 근타르 최강의 은총. 자 다음 근사리 최강의 은총. 다음 에가스입니다. 인간대의 핵심 인물 너무 좋아요 친구들자. 자 다음 트위고 트위고로 제가 S까지 올려버렸습니다. 네. 어이 집합 자석이 볼수록 너무 좋은 친구예요. 서브에 써도 좋고 앞에 꺼내 썼을 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줄수 있는 친구입니다. 자 다음 농기프라우드린입니다 그동안, 티어에 따로 막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는데, 생각해보면 인마도 S는 충분히 줘야 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다음, 농게엘리입니다이 친구도 농게로서도 활력하고, 성물 넣으면 서브에서 막 넣어도, 아군 생관 15%나 올리기 때문에, 자, 이제 A티어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A티어, 첫 번째. 자, 라반입니다. 서브 범용 최강이라서 넣었습니다. 그 다음, 페젤드. 디버프 덱에서 최강의 서브 영웅이죠. 자, 다음, 르스틴을 제가 A에 넣었습니다. 아 인간덱 서브에서 참 좋습니다. 자, 아테나도 제가 A에 넣어줬어요. 엠마도 어, 농계덱 상대로 서브에서 참 좋습니다. 자 계속해서 서브 시리즈죠. 필살기 대게 최강의 서브 영웅 코멀. 자 람도 넣어줬습니다. 종족 불명대에서 좋은 서브 영웅이다. 이 정도. 약간 이 정도는 사실 B로 봐도 되는데 어, 서브 영웅들 좋은 애들 뭐 시리즈로 만들어봤고요. 그다음 계속해서 A를 가자면 자, 신부 부린 그의 남편 그들의 라그다이엣 라그 시리즈를 제가 A로 내렸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좋긴 한데, 좀 내릴 때가 된것 같아요. 자, 다음 선멜. 선멜도 A로 내렸습니다. 아 좋긴 한데,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. 마신대에게니 네 대신 연멜이 들어간다. 자, 다음 속다릅니다. 타탈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은총입니다. 다음 구류드입니다. 최강의 방깡로. 자, 다음 큐입니다. 디버프 많이 붙이기로는 탑인데 이제 니도 슬슬 한 B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음 라프타리아입니다 이마가 종족불명이거든요 그래서 종족불명에 대해서 지금 채용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괜찮으면 더 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A정거 적당해 보입니다 체리엘입니다 강한 방정러인데 꺼내 쓰기보다는 은총으로 주로 쓰죠 디버프 거는 은총이 필요할 때 채용될 수 있습니다 자, 이제 B티어로 내려가도록 할게요. B티어에 정말 슬프게도 많은 친구들이 좀 끌려, 끌려 내려왔거든요. 쭉고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새로 나온 모노. 예. 기존의 모노도 같은 B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기존의 모노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오히려. 하여튼 둘다 고만고만해요. 잘 치긴 하는데 잘 죽고 좀 아쉬워요. 자 각성킹도 B로 내렸습니다. 예. 이제 뭐 고인특집 해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더투니다 예. 아무리 편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b t o 로 봐야 될것 같아요 A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꼬머리입니다 b t o 로 봤습니다 어, 끈타르랑 잘 쓰면 막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메타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하 너무 많아서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엘 같은 것도 B로 내렸고요 그냥 큐자크도 좀 내렸고 이 정도 볼게요 b t 어까지 이제는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로 오늘 대금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정말 굉장한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좀 좋았던 애들이 뒤로 슬슬슬 밀리다가 나중에는 걔들이 요즘 안 보인다. 씨가 말랐다. 이러면 이제 B 밑으로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도록 A 내에서 댓을 어, 구상하고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계속 등급표는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굿 바이!